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홍원왕 에이스 낚시 무리호입니다아들님이랑 같이 왔어요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아들 너 혼자 먹냐 이 짜샤? 아빠 볼수 있잖아 어딨어 어딨어 아빠 어떻게 먹어야 돼? 아빠 이거 삼, 삼각김밥 어떻게 먹는지 몰라 아니 아니까봐 사한건도어 네, 오늘 일정은, 네, 12시가 곧 물결을 보려야, 14시, 15분, 2시 반, 0시 네, 탈퇴해주니까, 네. 오, 벌써 나왔어. 자, 지렁이 한 마리 꺼내서 성태가 키우세요. 예? 어? 저런 건강해야 될것 같아. <웃음> 아, 다덜 잘렸어. 네, 덜 잘라야, 덜 잘라야 된다. 어, 자. 쭉쭉 마셔보세요 어, 다 <웃음> 로드는 바낙스 레전드 라이트 지깅 릴은 바낙스 아폴로에요 원줄은 막합사 0 8호 그리고 채비는 에이스낚시에서 판매하시는 자작채비이신거 같아요 자작하셔가지고 여기 우리호 선장님이 설계하셨다고 하시는데 미니 외수질 체비입니다 외수질 체비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작죠 그리고 싱컨 봉돌은 40포 오늘 칠물 사리니까 작년에 입질 있으면 슬쩍 들어가지고 유혹해서 잡았어 진짜? 저는 백조기 낚시가 좀 재밌어 하는 편입니다. 제 성향상. 작은 놈이다. 첫수오 나왔어. 어. 오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첫소 올라왔어요. 나도 쭉 했는데. 어 그래? 아니에요 저. <웃음> <웃음> 오꾹 꾹. 꾹. 고아 올해는 바로 아이스박스로 지킨불에가좀불러져가지고 방생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후두둑하면 팍 챔질하면 안 되고 쭉 위로 올리면서 유혹을 해야 돼. 자 아빠 첫수 마스했어. 그렇지 그거거든. 야 이거 사이즈 좀 된다. 네, 불렀습니다 쭉쭉 가마. 선장님 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한 거예? 응. 어, 쭉쭉 가마, 릴링 좋고. 오. 야, 잡으셨어. 우리 아들 잡았어, 첫 수. 오, 그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좋다. 뺄수 있어?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뒤에 의자에 앉아서. 그렇지. 여기 그래 오 도망간다 오 오마이갓 <웃음> 그러니까 아들 그렇게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어 채비를 어? 너무 감지말고 거기다 감아놓고해야 했어야지 아 진짜? 땅에 함부로 내려오는게 아니야 아 금방 <웃음> 야너 되게 컸어 엄마 니네 반찬인데 아들 바다, 바닥에서 콩콩 입질은 오는데 안먹는다 서태야 바닥에서 콩콩 아 이번, 이번엔 잡았어 아빠 왜해 어? 아 이번엔 너무 훅하고 들어왔어어 입질 잘 온다 새벽이라서 그런가봐 그래 어우 씨알 좋아 나 애들이 털어간나 응? 털어간다고? 털어갔냐 전달해져지렁이 그럴 수도 있지. 음. 자, 지렁이를 어떻게 뛰어내야 에어라 조과 많이 처형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축제하지 예, 마시고, 산정하시고 물어보세요. 조수. 어 아, 얘들이 확 삼킨다, 상태야. 어. 어, 그럴 때도 있고, 꿀꺽 그냥 삼켜. 아빠 지금 이거 잡은 거, 그거, 통째로 삼켜갖고, 반을 잘 빼니까 지렁이 그대로 있었어. <웃음> 그거 다시 넣었어. 투둑 하면, 투둑 하자마자 천천히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혔어, 이거. 잡혔어. 네, 처음에 좀 잡아와야 돼. 너무 천천히 한다, 릴링. 너무 빨리 해도 안 되지만, 너무 늦게 해도 안 돼. 쓰읍, 떨어졌나? 잡혔어. 아까, 아까보다, 오! 요, 3자는 되겠네, 3자. 오. 자, 사진 하나 찍을게요. 오. 네. 자, 그렇지. 아주 잘하네. 아까도 그렇게 쓴데 있는 건데. 오,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크지? 와, 사장님, 그거 제사사에 넣어줘야 되겠네. 오 또. <웃음> 야, 너, 너, 이해한 터서 놓칠 뻔 했다. 봐 두마리 잡았어 히트! 크다 크다 저도 한마리 히트 오큰 거? 백조기 주제에 박아요 오우 사이 좋다 여우 송태야 우리 작년에 왔을때보다 사이즈 훨씬좋다 어? 이, 어? 새우 먹었다 아쏙 전에 내가 유튜브를 처음 봤는데 너무 맛있 쏙도 먹고 아. 우해먹이가 풍부한가? 아빠 꽁짜낚시 계속하고 있어 지금 저거 미키 하나 가지고 두 마리 잡았어 입질이 송태야 바닥에서 유혹해갖고 할필요 없어 어, 후드도 오면 그렇지 확 참질해버려 그냥 어우, 되게 재밌지 않냐 이거? 자 이거 봐, 뭐 아빠가 확 찜질했어, 그냥 야보리멸이 야. <웃음> <웃음> 아들들 야 보리멸 맛있어 뺄수 있어? 보리멸이다 어, 보리멸 입주장차다 이거 되게 소소한 손맛이 되게 좋지 않니? <웃음> 이게 진정한 생활낚시야 여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좀더띄워봐자 올려보세요. 포인트 바꿔드릴게요 아, 어 뭐야 어? 이 저거 저저저저 아니 뭐니? 야 이..이..이걸 줘봐 줘봐 줘봐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이거 쭈꾸미 아니다. 낙지다. 낙지. 그, 낙지, 참, 낙지. 이상한 게 뭐네. 야, 니가 아무튼못다 낙가야. 낙지. <웃음> 아이고, 나, 낙지네, 낙지. 어우, 귀여워. 야 자, 방생하겠습니다. 진짜요? <웃음> 우와, 낙지 잡았어. <웃음> 저런 거 먹으려고 백조기가 <웃음> 들어왔구나. <웃음> 아니, 어떻게 백조기 낙지는 하나. 나만먹고 똑같은 거야, 누 이상합니다. 딱 가보세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아까 어어 그냥, 세게 하고 중간.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중간. 작다. 슛. 할아버지랑 엉켰어? 어. 여보. 여자신 제가, 제가 볼게. 보세요. 좋은 사람끼리 잘보이는야 그러게끔. <웃음> 우희 이제 같은 포인트를 하고 누르고 있거든 아, 아까도 둘이 똑같이 잡아내던데 <웃음> 사이가 좋아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예, 예, 예. 갖고 있어 오, 큰일 났다 이거 뭐. 구멍이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네. 못할거 같아? 그다음에 거기. 그 다음 구멍. 그첫 구멍 바로 위에 어. 봐봐. 아이고. 아이, 저좀잘해 봐. 아빠가 안 도와줘도 되겠어? 한 다섯번, 여섯번 이렇게 했어? 다 했어? 풀려봐야지 이제 그 매듭의 중요성을 알겠지 수시로 연습해야 돼 나일론도 연습했다가 합사출도 연습했다가 합사가 나일론보다 훨씬 어렵지 낚시꾼은 쉽지 않은 거야 호호오호 오랜만이야 그래 할아버지 입질로 너한테도 입질 온대니까 어, 크다 이거 크다 3자는 안돼도 진짜 23,5 되겠는데? 아빠도 한 마리 잡아보자 이 자샤 아빠 거 잡지 말고 오우 그래 훌륭해 아빠보다 아빠. 왔다, 아빠. <웃음> 아니, 왜 하필 맨날 아빠냐고. <웃음> 가만히 있어도 비교되네. <웃음> 아니, 자세가 좀더 뭐, 제가. 아, 예, 아니, 아니. 그 정도면 절대 안하려 그렇지. 주둥이 잡고 해도 되고, 몸통 잡고 해도 되고. 그래. 23 정도 되겠다, 상대야 어, 후킹 제대로 했어. 그래. 잘못 걷네. 언제 아빠가 한숨 줘? 아까 매듭 놓아이그 아빠 원줄 20m 날라갔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매듭 아구나 아니야. 아빠 원, 원줄 날라갔으니까 그런 거지만. 또푸두둑해 세게 챔질하면 안 되지. 너 아까 어떻게 했냐? 슬쩍 이렇게? 이건 이건 채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만세? 딱 시간에 계셨어 자가딱 <웃음> <웃음> 제대로 배웠다 <웃음> 다아 네. 오늘 상태보다만 많이 잡으면 되겠다 자 <웃음> 겨우세요 <웃음> 어? <웃음> 아 챔질 안하셔도 되는구나 <웃음> 예 조기 대가리를 때리셨어요, 봉돌로. 아. <웃음> <웃음> 자, 아빠 한 마리 왔다. 그래. 아. 오케이. 팡팡. 오우, 좋아. 잡던 내가, 내가 잡던 다 그렇지, 그렇지. 아빠도 조기 좋아해. 야, 이거 시야 괜찮다. 오, 맛있겠다. <웃음> 이 정도면 뭐. 아이. 마. 아이씨. 왜 그런 소리야 꽉꽉꽉 꽉. 꽉, 꽉, 꽉. 아, 흉내내봤어? 우리 아들도 한 마리 해야지 아 털렸다 아 아깝다 채비를 털렸네 털렸어? 입질 않는데? 아빠가 해줄게 이..이거 상태가 낚시하고 있어 어나 어, 진짜 되게 큰놈이었어 에이 그거봐 매듭의 중요성이야 그게 큰... 나중에 고기 대신 지이가되와너미기 <웃음> <웃음> <웃음> 좋다 저 아빠가 다뤄준 거 아니야? 음. 와 정말 좋다 속이딱다 <웃음> 어, 장대다 힘새가 보니까 어? 백족인가? 어 뭐야 어 아니네? 어 백족이다 그러면 오잡네 그래도 오, <웃음> 아빠는 아이야못 잡았으면 서 그러게 야 괜찮다 야 잡았다 아, 야 오, 아빠, 오, 아빠는 아못 잡는데 왜아까 듣는 거 <웃음> 나도 잡아야 잡으면 안되는데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오 괜찮다 야 20이다, 20 야, 25흐 <웃음> <웃음> 아빠는 아예 못 잡고 끼 먹겠다, 이어 <웃음> 어, 여기저기 막 나와요 후미에도 나오고 어, 네. 장갑을 껴김김태 그럴 새가 어디 있어 엄마 지금 고기 나오는데 거기서 아빠 추월당하지 않았냐? <웃음> 씨 자,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댔게요 예, 예. 구이 짧아요 어? 아빠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잡아 찰뜰때 <웃음> <웃음> 떠나 예 여... 기는 주변에 크게 달면 기현이 여 얼굴 끼었어 작게 달면 작은 건안 문대 작게 달면 작은 건안 문대 이야 날씨 이 정도인데 조금이면 아빠 한 400마리 잡겠다 날이 장판이면서 무더위네요 와. 아들. 와, 짜식 일부러 안 쳐다보는 거 봐. 아, 진짜. 커피 잡어도 장대리 드릴까요? 예, 예, 예. 어, 어, 잠시만요. 까시 있습니다. 까시. <웃음> 예손가이 <웃음> 더러워가지고 이 길을 적어 드려예 바닥 딱 펴집니다 오 장대 아니야? 몰라 몰라 에이 장대네 아빠 나만 편해 오오 좋았어 괜찮아 그래 어 괜찮아 어. 난 손맛 보고 살려준 거야 어 그렇지 어우, 저기, 뭐. 계속 잡으시네. 어우, 계속 시네 와, 저 되게 뭐야? 와우, 야저 뭔데? 3 5 c m 되겠다 우럭? 어, 우럭. 오! 우, 우럭 봐, 우럭. 아빠도 잡았다. 아빠도 우럭이야? 아, 아빠 뭔지 모르겠어. 어? 아이고, 씨. 어, 우럭 이다 <웃음> 우럭이 많이 나온다. 오, 뭐, 야 이거 아빠 손이 문제가 아니고 사줄게. 방생 사이즈야? 23cm. 23cm 이상은 어떻게 돼? 아, 이하는 방생이야. 바닥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우당탕은막선 나오네. 이 작은 볼락들이 있나봐. 어, 어. 아니, 두두둑도 아니고, 툭! 하고 이제 도망가. 탁, 탁, 탁, 탁. 썸네, 저기, 저기, 썸바, 썸바, 썸바 누르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그렇지. 힘으로 하면 무조건 뜯기는 거야. 풀어줬다가, 들었다, 내렸다. 계속 해야지. 어, 바늘 뜯겼네. 자, 추 빼고. 채비 이하, 아, 그, 검은 봉지 안에 있어, 아들. 자 올려보세요 여포 이제 해드릴게요. 여포 해줘? 어 아니 나 이제 추랑 느낌만 끼면 돼. 그러니까 추를 줘봐. 핀도레는 응. 손톱이 연골면 나중에 충분히 오. 어, 나 이거 어. 어. 나저 집기로 다 있는. 데 낚시를 안 해. 조기교육을 시키시래. <웃음> 아이 녀석 손맛들이기참 힘들었습니다 이거. <웃음> 나도 데리고 다닐 때 일당 주고 될것 같다. <웃음> 아들, 너 저런 말씀 들으면 안 된다. 5만 원? 선택아, <웃음> <웃음> 그것만 알아도 아빠는 혼자가 편해. <웃음> 야, 너왜 혼자서 뭐 계속 해 릴링 계속 해? 아니 그래도 믿기는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봤냐 이 짜샤? 아빠, 뭐야? 뭘 뭐야? 백족이지. <웃음> 너 동점이 이제? 야, 아빠 코를 납작해 아빠 콧대가 높아서 납작해지지 않아. <웃음> 허첸즈, 미스바이트. 그 실력으로 아빠 콧대 납작하게 해주겠소? 여기 백족이 있다. 니걸렸었어 응. 미끼 확인해야지.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거 자꾸 털려봐야지 채비하는 것도 빨라져 2연타2연타딱 괜찮은 사이즈야 맛있겠 그치? 딱 아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네 추를 자꾸 쓰질져 있을 물 죽으면서 나오는 거야. 채비 얼른 해야 돼, 애들. 오, 훌륭해. 너 누구 아니래? 손다 끌어갔다 이 자자. <웃음> 야, 아빠 쳐다보지 아니, 마라. 아니, 나 분명 그러면 체비를 거꾸로 달아봐야 돼. 어. 또 바늘만 달. 아니, 그러니까. 네 올려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이거를 체비를 들고 있어. 그럼 앉아. 썸바 응. 누르고. 잠깐만. 얘를 거꾸로 다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어. 이거를 여기다 다는 거지,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달고 조금 감 조금 감고 양핀도래로 추를 밑에다 달는거야 어, 핀도래가 양쪽에 있는거야 그.. 뺄수 있는게? 어어 뺄수 있는게 양쪽에 있는 저쪽에는 이게 없잖아 핀도래가 없잖아 좀더감어봐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걸 하는거야 근데 좀 해봐도 입질이 없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너무 너무 높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안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 어? 아빠 이거 어디 갔어? 얘를 잘라가지고 조금 낮추는 거야 이렇게 이럴, 이럴 때 매듭을 잘할줄 알면 금방 묶겠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나일론 라인은 다 묶기 전에 침. 네, 시작해보세요. 침이나 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이 이 정도 잘라줬잖아. 그치? 응. 음. 짧아졌잖아. 그래서 매듭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야. 자. 네, 는못 받은 거야. 자. 네. 우리, 우리 아들 같으면 머리 좀지어봐못 뭐 해요. <웃음> <웃음> <게> <웃음> 그치 그거거든 그래 백조기야 이거 아니, 계속 투, 투, 투 어? 놀리는거 응. 백조기도 투.. 아 괜찮아 쭉 달려오는거야 봐봐 백조기라니까 아빠가 놓친거 니가 잡았네 <목소리> 뒤에 손잡이 잡어쑥스자 <잡아>. <목소리> 똑 같은 거 아니야? 마음고. 아, 똑 같은 거래요 이거 우리들로 같이 마시는 거야? 어. 어. 어, 이거 마 뭐지? 여기다 일단 다 넣고, 응. 나중에 버리자. 하물? 아, 이거 그? 쓰레기 봉투야 원래. 우리 그 아빠가 슬쩍 한번 묶어 놓을게. 아빠도. 어우, 더블이트인데. <웃음> 예, 딱 그림이 더블이트네. 이것도 맥쪽이 같아. 오, 야, 수족이다. 아닌가? <웃음> 어, <내거> 우럭이다. <웃음> 방생이다, 그건. 오, 수족인데? 수족이가 조금조금 조금 작나요? 아닌가? 아빠 얘 방생이 어 봐봐 어 방생이야 얘 이거 내가 손으로 잡아도 돼 이거 어 잡아도 돼 두둥이 잡은데 어. 어. 아빠 얘 이거 생각보다 좀꽉 꼈는데 토킹을 잘한 거야 아들이 얘를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 미는 거야 나도 밀고 있었는데 그래? 이게 잘안 빠졌어 자 오늘 대상어종이 아니에 뭐지? 아나 진짜 네. <웃음> 오. 이거 크다고 해야 되는 거니? 렸렸다 빠졌어? 빠졌어. 바늘 터진 거 아니냐? 바늘 터졌어. 근데, 이, 번은 봉돌 아니냐? 터졌어. 아, 아예? 아예 채비가 터졌어? 이거 하든가. 아빠가 후딱 연결해줄게. 해줄게. 아. 자, 자. 오! 네? 입질 왔어. 아이씨.. 야 이.. 아이 치사.. 예.. 네, 풀렀어요 오른쪽에서 여럿 방주 해세요 백쪽이 아까 야 뭐야? 똥야 뽈락이다 얘 가져가자 <웃음> 어볼락은 15cm야 방생 오, 어, 얘는 큰데? 그래서 가다주면 15cm 되겠다 얘는 어. 구워 먹으면 맛있어 바이바이 <웃음> 야, 왜 손맛을 네가 보냐? 아빠가 나한테 까아 아빠한테 케이를를아빠한다아빠다아빠아빠아빠아아 <웃음> <너를 옆에 말리다. 웃음> 너 미끼 잘 꼈어? 아빠꺼 어. 썸바선. 썸바선손태야물 어. 어? 어? 조금씩 살아나 대체. 지로 아. 그래, 지금 이데 그거 우럭이야. 우럭? 뭐? 아니다. 백조기다. 백조기. 백족이. 어. 다르다? 어. 쭉 계속 감아. 처음이 백조기야. 백조기. 오우, 사이즈 괜찮아만은안 돼. <목소리> 자, 자, 자, 자, 자. 낚싯대가 더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때릴 뻔 했어, 마 죄송합니다. 자 아빠 갖고 있을게 아빠 갖고 이거 떨어지면 어. 또 잡으면 되지만은. 아, 아까 큰거이만하게 거 놓쳤거든요. 사진 <목소리> 하나 찍어 달라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난리 났네, 이거. 아빠 그랬지? 덤벙대지 말라고. 와, 니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오늘. 잡았다. <목소리> 그, 장래가 천광되는 중사님이네 욕심쟁이. 백조기 아닌 것 같은데? 백조기 같은데? 사이즈 되는 놈 같은데? 아이고, 딱 너만 하다, 야. 그래도 연속 이트네? 그렇지. 그렇 앉아 일단 앉아 그래. 아이고 이렇게 잘 따먹냐 네, <웃음> 예 11시 30분입니다 식사하고 하시게요 얼른 식사해서 아 예, 정말 볼 시간이 그냥 많을 것 같아요 개인도 시입니다예 각자 평가에 수 있는 은 일단 하시면 음. 되고요 다 하주신 그래. 그릇은 단순히 약간 큰 박스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남자야 내가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웃음> 된장찌개 아니야? 어한 방에 뜯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치 종류가 많네 음! 양파가 맛있는데? 응 음. 한 마리 왔어, 오랜만에. 어? 네? 백 쪽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너, 뿌띠라도 잡어봐. 낙지가 그게 낙지냐? 어, 야, 낙지. <웃음> 마니시 뿌리 마니시 햇빛침 어우 크다 이제 됐어? 어 꽃게다 꽃게? 어 꽃게 잡으셨어 와 꽃게 되게 큰거 잡으셨어 어, <웃음> <웃음> 와 꽃게 오 네, 꽃게구멍입니다 놔주세요 알 보세요 아배알 아. 아. 아. <웃음> 좋다 말하셨네 <웃음> 오 내리자마자? 이거 버리면 아니다 장대 같은데? 아, 나, 아니 풍장어 장어아 진짜. <웃음> 아, 매통이. 아, 아, 진짜 이거 뭐였더라? 메뚜이아메뚜이아 진짜 이거 맛없어요 <웃음> 에네 그거는 구멍이 아니에요. 가져가도돼요 아빠가 잡은 사이즈만 살려주니까 저희가서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장대인가? 오 이거 메뚜기 큰거 아니야? 메 메뚜기 같다 이거? 모르겠어. 이야 뭐무 크다. 오 대박 우와 <웃음> <오, 웃음> 네, <웃음> 35는 데있네와5는 되겠네 와. <웃음> <이야. 뭐지 아닌가>. <웃음> 아, <웃음> 와. 바, 바닥 완전 네질5는 되겠네 35는 되겠네 3 5네 35는 되는 되겠네 35는 되겠네 3 5되 오. 들어봐. 처음에 나도 담대 인줄알았는 오, 아빠도 매퉁이 이런 건줄 알았어. 이거 사이즈 좀좀있 돼? 어. 얼마든지. 오또. <웃음> 어, <야>. 어태야 <웃음> <웃음> 어? 저 소금 좀 많이 쳐. 소금? 어. 4 <웃음> 오, 오, 오. 오, 엄청 크다. 손태야, 백족이다 크지? 지금 다큰 것만 나와 지금 다큰 것만 나와 어허, 그래 여기 다 있었네 아니야 빠진 것 같은 느낌 들면 백족이야 진짜 빠졌어? 아, 어떻게 는데아보라 릴링 잘가았잖아 어, 릴링 잘했어. 아빠두 마리째야? 빼고서 한, 하나만 더어 어, 사이즈 좋다. 이런 것만 나와도. 응? 이제 탁 하고 물릴 거야. 맞지? 아빠도 후두둑 했거든. 예, 아빠도 먹었어. 히트냐? 치사하게 아빠는 뜯겼는데 오 수족이다 작아서 그렇지 아들 이게 부서야 부서래 그게 커야지 비싼거에요 아 그래요? 흐흐흐흐. <웃음> 손맛 좋았지? 음, 응, 좋았긴 했었는데, 너무 신장수 떨어뜨릴까봐.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잡은 게 부서네. 나 염장. 예, 오늘은 3시에 철수하겠습니다. 3시. 와, 거의 다 됐다. <웃음> <웃음> 얼음 하나 마실까? 어, 아니. 아빠. <웃음> 나도 그거 마실래? <웃음> 와, 반을 12개 샀는데 딱 둘이 다 같이 썼네. 아빠가 중간에 많이 터뜨려 먹었어. 하침질 아니야? 아, 아니, 아빠, 투독하고 뜯기는 거 되게 많았어. 그럼 보리멸이야 길을 한번 기는거 좋은 생각이야 응, 음, 털렸어 음. 오! 부세다! 오와 오 수족이 수족이 대수족이 재수족이어어안 돼! 에이 오어 어, 수족이 나왔는데 아전 바늘 털렸네. 아들 아빠 바늘 털렸어. 아빠가 슬슬 정리할게 자 2시 44분이네요 3시에 철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바늘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들내미만 하라고 하고 저는 슬슬 정리 좀 해야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벌써 3년째? 1년에 한번뭐 이렇게 따로 다니고 그백조이 해서 그런지 이제 매듭만 좀 가르치면 지한 사람 먹어치는 할것 같아요 지렁이도 미키도 지가 낄수 있고 그 바늘 걸린 거 그 바늘도 지가 알아서 혼자 빼고 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치면 이제 여름에 같이 다녀도 뭐 보살피면서 체력 빠지고 그러진 않,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루 재미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놀다 갑니다 이제 15분? 뭐 이정도 남았는데 자 올려보세요 나왔던 부분만 다한번 댈게요 올려보세요 다시 <웃음> 신났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났다 배가 안들어가 <웃음> <안> <웃음> 우리 아빠가 세트를 다 사줬구만 버프도 안 쓴다고 하고 그랬다가 목이 있는데 그냥 화끈거려서 잠못 자고 반바지 꼰대다는거안 된다 장갑 안 하고 이거 팔토시 안 하고 그러면 또시끄럽게 타가지고 아 짜식 너 작년에도 그러더니 끝까지 히트한다? 어 자세가 딱 됐어 쪽이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 여러분들 라란하지 마시길 부탁드습니다자 선생님 말씀처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행히 낚시 취미를 좀부여가네요 네. 어, 수고했어. 네, 예, 예. 네. 아, 선생님 잘 논다 갑니다. 아, 예. <웃음>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예. 네. 그렇죠. 집에 가서